이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드디어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패치는 월드컵 패치로서 총 31개의 나라가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31개의 나라냐? 캐나다가 바로 이 PS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31개의 나라를 일단은 패치를 했고요. 이 패치는 유니버스 패치 v4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유니버스 v4 패치를 먼저 설치하시고 이 패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패치가 된 각국 나라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실까요? 자, 이제 패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선행배포를 통해서 채널에서 바로 배포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 배포는 이 영상을 통해서 11월 26일 0시에 바로 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패치 파일을 받으시면은 PS2021 타이거 아이 KWC 2022 패치라는 파일이 있고요. 이 파일을 실행합니다. 자, 실행하면은 이렇게 폴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WEPS 폴더에다가 넣으시면 되고요. 스팀은 경로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플스4 플스5 를 이용하신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이 자막처럼 USB 최상단 폴더에 WEPS 를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이제 패치 파일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넣으시고요 암호는 한글로 타이 g i k 2 0 2 2 입니다 자 그러면은 패치가 이제 금방 풀리겠죠 자 이제 사전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돌아옵니다 자 게임으로 돌아오면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설정에 들어가시고 편집을 누르십니다 가져오기, 내보내기, 팀 가져오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파일들을 다 선택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코리아 V6, 타이거 IKU고 있죠? 이거는 빼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캐나다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1개의 파일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N 붙어있는게 있는데 아직 이 패치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배포는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플레이 가능한 버전에서 지금 배포가 되고 있어서 N이 들어가고 나중에 완전한 패치가 나올 때는 N이 없이 완전한 패치가 되어있는 상태로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누른 다음에 세부설정으로 진행 누르시고요 전부 다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속도는 금방 될겁니다 아, 대략 여러분들이 1분정도 기다리시면 은 모든 파일이 설치가 될겁니다 자 그러면은 설치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 가져오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월드컵을 즐겨봐야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하기를 꼭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월드컵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오프를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컵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원래 이 위닝에는 PS에는 월드컵모드가 없습니다 사실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패치 유니버스 패치를 하셨으면 이렇게 이름이 FIFA 월드컵으로 바뀌어있고 로고도 네 지금 카타르 2022로 바뀌어있죠 이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난이도에 맞춰서 골라주신 다음에 어...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수는 자기가 플레이할 팀을 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확인을 누르고 여기에서 이제 저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을 한다고 치면은 한국을 고르면 되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뒤죽박죽팀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은 지금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즐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한국같은 경우도 D조가 아니라 H조 맨 마지막에 돼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일이 수정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사진있죠? 네, 조별리그 사진입니다 이거대로 바꾸셔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우루가이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어, 업데이트 컴퓨터면은 스팀미 y 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플스를 사용한다면 세모버튼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직접 나라를 대결하는 실제 나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네다 해야됩니다 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다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이렇게 우리 H조만 하는거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준비된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가서 이제 포르투갈같은 경우는 또 뒤에 있어요 유럽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머지도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 패치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캐나다가 F조 두번째인데 위닝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북중미에서 그냥 파나마 팀을 넣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캐나다가 없기 때문에 없는 팀을 추가할 순 없거든요 지금 이 패치 같은 경우는 모드나 사이더를 이용한게 아니고 원래 들어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신해서 F조에 파나마를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완료가 되면은 지금 보이는 이 조별리그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지금 보시게 되면요. 모든 것들이 이제 F조에 캐나다 빼고는 다 제대로 진행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조를 완료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 주십니다 자 진행을 해 주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첫 경기가 우루과이 인데 우루과이와 하는 첫 경기가 나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 누르시고 저장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저장을 딱 눌러주시면은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물론 한국이 아니라 다른 팀을 하게 된다면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지만 한국을 한다면 몇 번을 진행해도 이제 저장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바로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플랜도 가보고 일정 진행을 해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팀이 나오게 됩니다 자, 유니폼도 잘 바뀌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첫 경기가 이렇게 유니폼이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자 여러분들 원래 이 게임에 라이센스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의 대표격으로 이제 제가 유럽팀들을 보여드릴건데요 그리고 댓글중에 이런게 왜 계속 뜨는지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라이브 업데이트가 끝나가지고 예전에 계속하던 플레이스테이션에서는 저게 뜨지 않는데 지금 스팀은 새로 깔았던 이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귀찮지만 여러번 반복을 해줘야되고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원래 이제 어 지금 잉글랜드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처럼 라이센스가 있던 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유니폼이 라이센스팀이기 때문에 원래 예전 유니폼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바뀐 유니폼을 하시려면 제가 실수로 게임 진행을 해버렸는데 다시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진행을 해버렸는데 다시 여기서 킥오프가 아니라 이제 유니폼을 가셔가지고 이제 3번을 고르시면은 바뀐 유니폼이 이렇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있는 팀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1번 2번 원래 기존 유니폼이 아니라 이렇게 3번 4번에 새로운 유니폼이 적용되어 있다는 라 것을 확인해 주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 유니폼보다는 그래도 새로운 2022 키트로 진행하는 것이 확실히 더 실감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월드컵 패치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월드컵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즐겁게 또 축구를 즐길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게임을 통해서도 그리고 실제 월드컵을 통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 패치 나오게 되면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바 안녕!